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. 7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의왕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. 약 60여개 업체에 800명이 지원해 약 250명이 현장채용. 취업을 위한 로드맵 의왕시가 그려드려요. 금상돈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과의 소통, 공감을 위해 다양한 민생 현장 방문 시민이 행복한 의왕을 위해 n 벌기 e Give Up! 의왕시가 베트남 다낭시 하우저우군과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의왕입니다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.